2020년 9월 3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계십니까?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계십니까? 와이쁘 무너질 것 같아 와..여기도 뭐 방이 있는 것 같구나 계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 계시죠? 거기 누구 있어요? 뭐예요? 혹시 할머니세요? 예? 네? 혹시 계세요? 아, 씨, 왜 이렇게 뚫리지? 어? 예, 저 나가겠습니다. 제가... 저, 저, 제가 그냥 나갈게요. 할머니 제가 나갈게요. 제가 나갈게요. 그냥 제가 나갈게요. 제가 나가겠습니다. 가만. 할래.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만요. 사람 아닙니다. 에? 예? 잠깐만요, 잠깐만요, 할아버지. 혹시 진짜 음식이 드시고 싶어서 그러신거예요왜그러예요 혹시 음식이 드시고 싶으신겁니까? 저한테 말씀해면 제가 음식 준비하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대가리 날려야 돼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지금 급한대로 일단은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? 이건 원래 따지면 뭐 나물이랑 이런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걸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예의만 차리는 겁니다 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음식 드시고 노형을 풀어 주십시오 풀어 드리겠습니다 주위로 제가 좀 뿌려 드릴게요 아셨죠? 드시고 노형을 푸십시오 다시 들어왔습니다 혹시 저한테 전하실 말씀이나 혹시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제가 함부로 만져서 죄송합니다, 물건은 제가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죄송합니다 어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, 함부로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조금 화를 부시고노움을부셨다고 한다면은 는 그걸로 된 거고, 대화못 들어서 아쉽긴 하지만,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담배도 이렇게 잘 태우시고, 이렇게,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. 손주들 기다리신가, 모르겠지만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. 아까 전에 저한테 그냥 말씀으로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도 났지만, 여기 계시지 마시고, 좀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가족들이 바라는 겁니다.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